자,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장규성 입니다 오늘은 저기 이빨 있지 않습니까 충치에 관해서 좀 여러분하고 좀 알려 드리고 싶은 게뭐 알려드린다기 보다는 제 경험을 좀 공유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인류 역사 이래도 그냥 이빨이 안섞게 하는 방법이 있었으면 참 좋겠다 혹은 뭐 죽을 때까지 고기를 씹어서 밥을 먹을 수 있는, 뭐 그것도 큰 복이라고 하죠. 그죠? 아, 뭐 나이, 어, 연세가 많으, 많으신 분들이 고기를 씹어서 드실 수 있다. 참 건강적으로도 체력을 어, 유지하는 데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참 이빨을 참 등한시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저도 그랬고. 근데 하여튼, 어, 이빨을 모르겠습니다. 제 경험, 그냥 경험을 말씀드릴게요. 그냥, 뭐, 절대적으로 맞다, 이런 것보다는. 그, 이빨을, 이빨이 안 섞는 방법은 있는 것 같아요. 이빨이 안 섞는 방법은 있는 것 같고, 그, 뭐, 뭐, 돈을 들 크게 뭐, 돈을 들이거나 이럴 필요도 없고, 뭐 그런 방법이 있는데, 그 음. 그,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제가 이빨이 좋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뭐, 지금 제가, 이빨 이렇게 보시다시피 제가 굉장히 이빨이 좋지가 않습니다. 왜, 뭐 이유가 좀 있기는 있어요. 어릴 때, 아주 어릴 때, 뭐, 일곱 살, 여덟 살. 그러니까,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쯤에 이렇게 친구들하고, 동네 친구들하고 이렇게 놀다가 하여튼 이렇게 막 돌을 던지고 연탄재 이런 거막 던지는데 싸움 놀이를 하다가 이제 우연히 돌을, 이제 큰 돌이었어요. 큰 돌을 이렇게 정면으로 이빨을 이빨에 이렇게 맞아버렸어요 돌에 그러니까 잇몸이 그 이빨도 두 개가 부러지고 막 이, 이빨 전체가 막 흔들리는 어떤 그런 그 상황에 어, 처해버렸습니다. 또 제가 또 사는 곳이 시골이라서 치과 병원도 없고 또 부모님이 또제 이빨을 이렇게 해줄 수 있는 어떤 그런 경제적인 형편도 안 되고 하니까 그냥 참고 살았어요. 근데 이제 뭐, 한, 나이를 조금씩 먹고 이러니까, 이제, 잇몸이 허물어지기 시작하고, 이빨도 막, 뭐 충치도 빨리 생기고, 빠, 지기도 하고, 막, 난리가 났어요. 난리가, 난리가 나고 이러면서, 어, 걱정이 되더라고요. 야, 이러다가 나, 진짜 뭐, 나이 한 50도 못 돼서, 이빨 다 잃어버리는 거 아닌가. 그니면 이제, 이제, 극단적으로 이게 가속도가 붙더라고 그러니까, 한 30대 후반쯤 되니까, 뭐, 충치가 생기더니만, 이빨이 푸석푸석해지더니만, 한 개가 쑥 빠져버려요. 빠졌어. 아유, 뭐. 뭐, 그러니 하고 있었는데, 아이, 또 내년 되니까 또 하나가 빠지는 거예요. 아 겁이 뭐 들컥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 그런 식으로 빠진 게네 개, 4개, 네 개인가, 네 개가 빠졌어요. 아, 빠진 게아니두 개는 빠져버렸고, 두 개는 덮어 씌우고, 아, 세 아, 개가 빠졌네요. 세 개가 빠지고 두 개는 이렇게 덮어 씌우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죠? 아, 그걸로 이렇게 메탈로 이렇게 덮어 씌운 그런 상황에 들어가 있습니다. 뭐, 앞니빨두 대는 이렇게 끼워 넣기로 이래 해놨는데 벌써 십몇 년, 제가 한 십, 한 5년 전에 이렇게 덮어 씌우는 걸로 하얀 이빨로 이렇게 끼워 놨는데 그것도 치과에 가니까 당장 교체해야 된다 <웃음> 이런 말 하는데 <한대. 웃음> 경제적인 부담 때문에 아 그냥 살필 미루고 있는데요. 그 그러니까 하여튼 이빨이 막 썩어 나가더라고요. 막 썩어 나가는데 그러니까 봄에 한번 가을에 한번 1년에 두 번씩 이렇게 치과에 가서 아막 어, 치료를 받다가 또 가면 뽑아야 되겠다. 이러또 치료를 받다가 가면 뽑아야 되겠다. 그 그러니까 1년에 2년 상간에 이빨 4개 정도 이렇게 3개 하여튼, 네 개, 다섯 개막 손을 떼었어요. 그러니까, 겁이 덜컥 나는 거예요. 야, 이게, 이거 큰일 났다. 그러니까, 막, 야, 이거 어떻게 하든 밥은 먹어야 되는데, 아, 막 이빨에 대해서 막 관심이 막 올라가는 거예요. 도대체 이빨을 안 섞게 하는 방법은 없나? 이빨을 안 섞게 하는 방법은 없나? 했는데, 그러니까 하여튼, 치과를 계속 다녔어요. 그러니까, 계속 다녀도 뭐, 계속 나빠지는 거예요. 뭐 잇몸 자체가 막 부실하고, 막 그랬었으니까, 막 흔들리고 이러니까, 막 대책 없이 이빨이 다가더라고 그러니까, 아, 일단은, 뭐 어떻게 하다가, 이제 어떤 분한테, 이제 생전에 막 각을 이런 거안 해봤었는데, 어떤 분한테 이제 각을 얘기를 듣고, 뭐 이렇게 또, 뭐 시중에 파는 편의점에 파는 가글이 있어요. 리스테린이라고, 그 독일, 독일 제조회사에서 만든 그 리스테린이라고 이렇게 가글이 있어요. 편의점 가면 있습니다. 아뭐 이래 좀 다이소 이런 데 가도 있고 팔고 하는데 일단 가글을 이렇게 사용을 해 봤습니다. 가글을 사용해 봤는데 하여튼 가글 자체만으로도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 하여튼 죄송합니다. 제가 제가 말이 좀 길어질 것 같아서. 그, 하여튼 제가 여러 가지 이제 방법을 취했는데, 게 되게 단순해요. 여러분도 이제 혹시 들어보고, 적용하실 분들은 좀 적용해보세요. 근데 굉장히 귀찮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빨이 더 이상 안 썩더라는 겁니다. 이빨이 더안 썩어서 제가 그 이후로 이제 치과에 가본 적이 없습니다. 아이건 어, 사실이고 진실이고, 어, 그 이빨이 안 썩는다는 확신이 들더라고요. 어, 너무 확신이 들고, 어, 모르겠습니다. 그냥 뭐, 이빨이 원체 약해서 제가 뭐, 부러질 수도 있고 이럴 수도 있는데, 썩지는 않더라고요. 아, 사실 뭐, 부러지지도 않았어요. 부러지지도 않았는데, 썩지도 않고 그래서 이제 또치석도안 생기더라고요. 아, 그냥 제가 이렇게 확인을 하는데, 관심을, 그, 보통 분들은 이제, 뭐, 이빨에 관심을 가지신 분들은 되게 심하게 관심을 가지는데 대선생님 분들은 그냥 뭐, 썩어 문드려질 때까지 그냥, 막 이빨이 아플 때까지 그냥, 방치하죠, 보통. 그래, 치과에 갔어야, 아이고, 이거 좀, 관심을 좀 기울여야 되겠다 이러다가 또 잊어버리고. 또 보통 이빨을 한, 뭐, 세 개, 네 개, 이제, 읽고 나서야, 이제, 겉에서, 아차! 싶어서, 이제, 관심을 갖기 시작하는데, 그죠? 어. 이빨 관리하는 게 조금, 여 관심을 기울이셔야 돼요. 뭐, 대충 해갖고는 이빨을 유지하기가 어렵습니다. 그죠? 음. 일단, 제가 사용했던 방법이 이 소금이에요. 이제, 고운 소금. 꽃소금이죠, 그죠? 어, 가, 게 슈퍼에 가면 꽃소금, 이 굵은 소금 있고, 고운 소금이 있어요. 그러니까, 막, 이렇게 뭐, 뭐라 그럴까, 그, 저런 거, 그 맛소금 말고, 어, 좀, 가는 소금이 있어요. 고운 소금, 이거 하고, 치실치실 그러니까 하시죠, 치실 여러분. 실 이렇게 보면, 자, 이렇게 해서, 어, 잘라서, 어, 이빨 사이에 있는, 네. 음식물 찌꺼리를꼭 제거를 해야 되거든요. 어. 근데 이 치실은 이제 어금니 이 안쪽 부분은 치실이 안 들어가요. 어. 그러니까 잘안 들어가니까. 자, 이런 도구,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치간, 뭐, 치간 칫솔이라 그래야 되나? 어. 뭐 치간 치실이라 그래야 되나? 어떤 약국에 가면 또 다이소 같은 데 가면 이런 거 팔아요. 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걸 해서 이제 어금니 쪽에 낀 음식물을 꼭 제거를 해야 됩니다. 꼭 제거를 해야 되고. 그러니까 제가 이제 아까 얘기하는 것처럼 처음에는 그냥 지식이 없으니까 가글로만 이렇게 했는데, 아 뭔가, 이, 그 그니까 느낌상, 그죠? 느낌상, 아, 이거는 충치가 예방되고 있다, 이런, 그니까 뭔가 효과는 있는데, 완전히 이렇게 억제를 시킨다. 그니까, 이빨이 편하지가 않다라는 그런 느낌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뭔가 그 충치가 어떤 염증이나 어떤 이빨이 안 좋아지고 있다라는 계속해서 안 좋아지고 있다라는 느낌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조금 예민한 건지 모르겠는데 관심을 가지면 어, 여러분들도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이빨이 그냥 아니 아 이제 충치가 멈췄구나. 충치가 진행이 멈췄구나라는 느낌을 이제 가지시는 게 좋은데 제가 보기에는 가장 중요한 거는 음식물인 것 같아요. 보통 이제 음식물이 이빨 사이에 이렇게 어금니나 이빨 사이에 이렇게 끼는 걸, 저도 뭐 저만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좀 무시하는 경향이 있었어요. 그냥 아주 큰 거는 답답해서 이제 뽑아내는데, 뭐 이쑤시개나 이런 거 예전에 이쑤시개로 이렇게 뽑아내기도 하고 이랬는데, 저도 뭐 칠실 이런 거 사용해 본 적도 없었어요. 뭐몇년 전까지만 해도. 어. 근데 이제 막 관심을 갖게 되니까, 아, 이 음식물이 잇몸 사이, 그러니까 보통 이빨이 섞는 거는, 이제, 어금니 같은 경우는 그 어금니 윗부분, 그죠? 어, 그 부분이 이제 치석이 끼거나, 예, 치석이 끼면서 충치균이고 그 어금니 사이로 틈이 있어요. 그 사이로 자꾸 들어가면서 신경을 손상시키고, 어, 이렇게 하면서 섞기도 하고, 또 주로 이렇게 잇몸과 이빨 사이에 음식물이 자꾸 뿌리 쪽으로 들어가요. 음식물, 음식물 찌꺼기보다는 그좀 조치, 그 음식물이 만들어내는 어떤 분비물이, 아, 물질이 잇몸과 이빨 사이로 이렇게 자꾸 스며들어가요. 스며들어가면 결국은 밑에 뿌리, 뿌리부터 이렇게 손상을 입고 상해가죠. 그 임플란트의 위험성이 사실은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어떤, 그 분은 아주 좋은 치과의사인 것 같더라고. 할 수만 있다면 자기 이빨을 유지해라. 썩은, 썩은 이빨이라도 치료를 하면서 유지하는 게 좋다, 이런 말이에요좀 상식적이지 않은 것 같죠, 그죠? 그러니까 어떤 분은 요즘 뭐 편의상 임플란트 너무 이렇게 막 팬덤이 형성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임플란트를 너무 쉽게 생각하시고. 근데 문제는요, 임플란트를 보통 하게 되면, 보통 한 3년? 길면 4년 정도 되면, 옆에 이빨이 상해버려요. 그러니까, 임플란트 했는 옆에 이빨이 문제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옆에 이빨을 또 임플란트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보통, 그게 왠가 면 하면 임플란트를 하면서 강제로 이렇게 봉을 박아놓으면, 그, 그 잇몸이 벌써 이빨하고 벌어져 버리기 때문에 그 사이로 음식물이 너무 잘 들어가고 또 들어간 음식물이 고여서 그 옆에 있는 이빨의 신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계속 줄수 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빨 아무리 잘 닦아도 그렇게 나갈 수 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잇몸과 이빨은 이렇게 밀착이 돼어있어요그 잇몸이 상하면 이빨도 상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저걸로 되어있거든요. 음. 좋습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그, 그분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분이 그 어, 돈을 못보신다그러더라고요 환자는 엄청나게 많이 오시는데 어, 서울에 있는 공덕동인가 어디에 어떤 그런 치과가 있대요 <웃음> 그, 좀 양심바르게 하시니까 좀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하여튼 음, 자기 이빨을 최대한 오래 가져가시는 게 좋아요 치료, 그러니까 그 이빨 치료로 들어가면 사실 병원에서 돈은 못 벌죠, 그죠? 해봐야 5천 원, 만원 이렇게 받고 의료보험으 끝나버리는데 결국 임플란트나 막뭐 덮어씌우는 거나 뽑고 이렇게 하면 저게 많이 되는데 모르십니다 <웃음>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일단 이빨은 자기 이빨을 최대한 오래까지 갖고 가는 게 평생을 봤을 때는 진짜 뭐 나중에 어쩔 수 없을 때는 임플란트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이게 도움이 임플란트에 도움이 없으면 음식물을 씹을 수 없다 이래 되면 이제 임플란트하는데 최대한 뿌티다가 임플란트를 하시는 게 옳습니다. 그러니까 음식 그러니까 음식물을 제거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음식물을 제거하고 가글을 하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거 사용해 보셨습니까? 이게 처음에 하면 약간 뭐 잇몸도 약간 아프기도 하고 조금 약간 그래요 근데 이제 그 몸이라는 거는 익숙해져요 그러니까 처음에 하면 잘 들어가지도 않고 하는데 이제 살짝 넓어지는 이빨 사이가 살짝 넓어지는 적은 있는데 그래도 그 치, 그 치실은 그치 조금 좋은 걸 사용하세요 너무 이렇게 가격 돈 아깝다고 너무 싼거 사용하시면 이게 이빨에 마모가 일어나요 마모가 일어나니까 치실은 어, 뭐 최소한 중간치 가격 아니면 조금 좋은거 한번 사면 한달 한 이상 쓰니까 깨끗해야 4,000원 5,000원에 살수있거든요좋은걸 어, 써서 어, 사용하시고 어, 뭐 이런거는 뭐 별로 그런거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거는 어, 뭐 좀긴거예요 그죠 어, 그 일자로 된게 있고 또 이런게 있는데 여기게 저는 좀 입속에 아, 이렇게 넣어서 이빨과 이빨 사이에 끼인 음식을 꼭 제거를 해줘야 돼. 그걸 제거를 안 해주면 계속 잇몸과 이빨 사이로 음식, 그 음식물 분비물이 계속 흘러 들어갑니다. 이제 썩으면서 흘러 들어가니까 들어가면 충치를 유발할 수 있죠. 그죠? 제가 또한 가지는 이제, 이게 소금이에요. 소금인데 문제는, 어, 네 치실이나 치간칫솔이나 이런 거 해서 이제 음식물은 제거해서 뭐 이빨 사이에 있는 치석은 이렇게 안 생기도록 이렇게 좀 예방을 하는데 문제는 어금니 쪽에 어금니 쪽이로 보면 갈라져 있거든요 이렇게 음식물을 저장 활동을 하기 위해서 날카롭게 이렇게 돼 있는데 그 사이에 틈이 벌어져요 이제 계속 충격을 주고 이렇게 하면 틈이 벌어지면서 그게 음식물이 걸로 끼기도 하고 끼이면서 이제 썩어 나가기 시작하는데 이 부분을 해결해야 되는데 이게 제가 이제 저는 치약을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냥 편한 대로 그냥 내 입맛에 맞는 치약을 쓰고 이랬는데 그냥 그게 효과가 좋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치약이 치석을 제거해 주는 효과는 거의 기대하기 어렵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뭐 자꾸 어른들이 뭐 소금을 써라 소금을 써라 그러는데 짱구 아, 짱구고 그러는데 그걸 어떻게 쓰냐 몇번 시도 해봤는데 아, 못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때까지 그냥 버틸만 했으니까 못하겠는데 아이고 갑자기 이빨 몇개 뽑고 나니까 정신이 버쩍 드는 거예요 아 이거 뭐 짜고 이런 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다 내 이빨 다 이럴 판이다 자 이렇게 되니까 정신이 버쩍 드니까 아 이제 사람이 그런 것같아 한계 상황까지 가니까 이제 진짜를 받아들이더라고 <웃음> 제가 진짜라고 이렇게 말씀드리면 곤란합니다 근데 제가 올린 동영상도 좀 그런 게 많아요 사람들이 버틸만 하면 그냥 큰 병원 좋은, 뭐, 병원, 막, 이렇게 찾아다니다 거기서 해결이 안 되면, 이제, 막저 뭐 같은 사람이 올려놓은 동영상을 이렇게 한 번씩 보시죠, 그죠? 아, 그리고 또, 공감이 가시면, 따라 해보시고, 또, 효과가 있으시면, 아, 또, 좋아 들 하시고, 뭐 그런 부분들 많이 보는데, 그, 저도 이제, 한 개씩 가 했던 것 같아요. 이제, 소금을 두려워하지 않게 됐어요. 탁 하고 나면, 이제, 짜요. 그 그러니까 소금이, 소금을 왜, 어른들이 왜 사용하라는, 치석 제거 때문에 그래요. 치석 제거 때문에. 물론 소금이 살균 효과가 있어서, 그니까 러 치약은 살균 효과까지 기대하기는 어려워요. 소금이 진짜 좋은 거더라고 저도 써보니까 소금이 왜 좋은가 하면, 일단 치석을 제거할 수 있다는 라게 가장 좋은 거예요. 그 치석이 충치를 유발한다는 거는, 당연한 건데, 그걸 제가 또안 받아들이고 있었다는 사실을, 늦게 깨닫게 됐죠, 그죠? 아, 뭐 거의 막 40이 다 돼서 깨닫게 됐는데, 참 제가 미련합니다. 아, 제가 똑똑, 제가 똑똑한 사람이 아니에요. 똑똑한 사람이 아니고. 그 어떤 분이, 어, 제가, 이건 어떤 약국에 갔는데, 어떤 의사분이 제가 잇몸이 부어서 약을, 그, 치연염, 그니까 러 잇몸 약을 달라고 해야 돼. 아, 이빨이 안 좋으냐고 이러더라고요. 음, 아, 뭐야, 이렇게 저렇게 해서 제가 원래 이빨이 너무 안 좋다 이러니까. 소금을 사용하시라. 이런데, 소금을, 소금을 사용하시면 뭐, 약사분이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냥. 또 얘기하다 보니까, 그냥 사용하기보다는 그 소금을 볶아서 사용하는 게 좋다. 후라이, 프라이판에 그죠? 약간 이렇게, 뜨글뜨글 볶아서 수분을 좀 제거해보면 소금이 더 딱딱해져 버려요. 딱딱해져요. 볶아서 사용하는 게더 좋다. 이런데. 근데, 저는 아직도 볶아서 사용하지는 않아요. 귀찮더라고 귀찮아서 그 그러니까 이게 제가 이제 여기 소금 통에다가 제가 반찬 통에다가 제 전용으로 이제 화장실에 이제 두고 사용하는데 이것도 여러분 조금 행동을 하셔야 돼요. 그냥 주방에 있는 소금 가져와서 이렇게 하면요 짜증 나서 못 해요. 그러니까 이건 조금 적극성을 띠고 반찬 통 하나 부모님 몰래 혹은 신랑 몰래 와이프 몰래 이렇게 좀 하나 허락을 받고. <웃음> 소금을 보성으로 담아서 이렇게 해야 이제 수분이 안 들어가니까 소금이 안 눅눅해지죠, 그죠? 그러니까 밀봉을 시켜야 돼요, 이렇게 어, 이렇게 열수 있고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제 화장실에 이빨 닦을 때 사용하는데 그 소금이 살균 효과 그러니까 살균 효과가 강력해요, 강력하기도하고더 중요한 거는 치석 제거예요. 그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이제 이 어금니 부분, 어금니 아래 위 그러니까 어금니 부분에 치석을 제거하는데 굉장히, 그게 제거할 뿐만 아니라 아예 안 생기게 하는 거예요. 원래 있던 강한 치석은, 뭐, 제거하기, 뭐, 시간이 지나면 제거가 되겠지만, 아예 안 생기게 하는 효과가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실보다는 덕이, 그니까, 러 얻는 게, 잃는 것보다는 얻는 게더 크기 때문에, 짠맛이 나는 고통은좀 견뎌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네. 저는, 저는 그걸 받아들였습니다. 받아들이고 나니까, 마음이 편하더라고. 아, 이 정도 고통은 내가 견뎌야지. 그래 밥이라도 평생 좀 제대로 씹어 먹고 살지. 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하여튼 자 이빨을 이제 닦는 방법은 여러분 아시죠, 그죠? 어. 그 잇몸에서 이빨 쪽을 이렇게 쓸어 내리듯이 또 쓸어 올리듯이 그냥 바깥쪽도 닦아야 되고 안쪽도 이렇게 아래쪽은 밀어 올리고 위쪽은 위에서 밑으로 이렇게 바깥쪽으로 이렇게 끌어내리고 해서 잇몸에서 이빨 쪽으로, 그니까 러 왠건 까꿀로 들어가면 잇몸이 자꾸 들려버려요. 그죠? 그니까 러 잇몸에서 이빨 쪽으로 이렇게 밀어 올리든 썰어 내리든 이렇게 하시고, 뭐, 어금니는 그냥 슥싹슥싹 이렇게 어금니 쪽은 직각으로 이렇게 그 마찰을 일으키면 됩니다. 그니까 러 소금이, 저는 보통 이렇한번할때 소금을 두 번을 해요. 그냥 칫솔 위에다가 소금을 어, 양껏 이렇게 뿌려서 한번 하다가 어느 정도 좀 정리가 됐다 싶으면 한번 더 해줍니다. 한번 더 해주, 해주는데 이제 마무리로 한번 더 해주고 이제 물로 충분히 헹구고 자, 마지막에는 이제 목에 좀 소금기가 있으면 짭짤해요. 그래서 아글어 하고 이렇게 한번 제대로 뱉어내고 한두번 정도 뱉어내고 난 다음에 또 각을 또 각을 이렇게 해줍니다. 또 각을 해줍니다. 각을 할때 이 손가락 있잖아요. 손가락을 이용해서, 두 번째 손가락을 이용해서, 잇몸을 이렇게 한번 마사지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제가, 뭐, 여러분이 이것까지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까? 그건 잘 모르겠어요. 저 같은 건 해야 될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잇몸이 워낙 부실해져서, 어, 그러니까 잇몸, 잇몸을 좀 튼튼하게, 그러니까 이 마사지를 해준다는 건 잇몸의 모세 혈관으로 피를, 피가 잘 통하도록, 그러니까 잇몸이 더 이상 안 망가지도록 이렇게 도와주는 거거든요. 피가 그러니까 잇몸에 자극을 안 주면 모세혈관이 자꾸 말라 버려요 그러니까 잇몸하고 이빨하고 자꾸 벌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잇몸이 자꾸 내려앉는다 이런 거 보셨습니까 여러분들 잘 보면 그거를 보시면 어렸을 때 젊었을 때 잇몸 위치하고 나이 드셨을 때 잇몸 위치가 확연히 달라요 이빨이 확 튀어나와 있고 잇몸은 밑으로 확 내려가 있거나 위로 확 올라가 있거나 이렇게 돼요 그게 모세혈관이 마르면서 그런 현상이 벌어지는데 그러니까 뭐. 평상시에 껌을 씹는다든가 제가 뭐 이빨을 딱딱 끓린다든가 이렇게 하면 잇몸으로 계속 피가 들어옵니다 피가 들어오면서 잇몸 건강을 좀 지킬 수 있는 어 그런 효과가 있어요 제가 이빨 딱딱하고 머리 흔들게 해주라는 뭐 자발 운동과 함께 이빨 딱딱 머리 흔들게 해주라는 거 그거 되게 중요한 거예요 어 그거 해, 해주는 게 좋아요 어 머리 머리를 수시로 흔들고 뭐뭐 뭐 이마 마사지하고 두피 마사지하고. 이빨 닦아하고 머리 흔들어주고, 팔 흔들어주고,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몰라요. 음. 그래, 그러니까 하여튼.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정리를 해보는데, 소금 칫솔질은 하루에 딱두 번을 해요. 아침에 한 번, 저녁에 한 번. 솔직하게 얘기해서, 전 점심때는 이빨을 닦지 않습니다. 그냥, 치실하고치간 칫솔을 이용해서 음식물만 제거해요. 음식물만 제거하고, 그 음식을 먹으면 꼭, 저는 이제, 음식물은, 뭐, 과자를 먹는다든가, 뭐, 야, 과일을 먹는다든가 하면, 혹시나 끼었는 게 있는가, 이렇게 한번 느껴봐요. 그리고 끼었으면, 저는 그냥 조금 적극적으로 바로 뽑아냅니다. 그거, 그거 놔두면, 충시균으로 변질될 수 있으니까, 일단은 뽑아냅니다. 뽑아내고 난 다음에 각을 하는데, 그니까, 러 아침에 한번, 저녁에 한번, 저는 소금, 칫솔질을 그렇게, 합니다. 아, 그냥 이거는 뭐 선택의 여지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나 한번 긁어 보니까 바로 뭔가 좀안 좋은 느낌이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 저의 입장에서 그런 거예요. 아, 여러분들은 아닐 수도 있는데 저는 워낙 안 좋으니까 이빨이 워낙 안 좋으니까 한번 긁으면 바로 느낌이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건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그이제 철칙으로 지키고 있습니다. 아침에 한번 그러니까 하고 나면 괜찮아요. 하루 정도는 뭐. 뭐, 내가 이빨이 이상하다, 느낌이 안 좋다, 뭐 아프다, 이런 것 자체가 없어지더라고요. 그 그냥 하는 거예요. 어, 하고. 네. 하여튼, 그리고 그 중간에, 그 중간에는, 이제 우리가 간식을 먹을 수도 있고, 커피를 마실 수도 있고, 뭐, 과일을 먹을 수도 있고, 하여튼, 여러 가지, 이제, 이빨을 이용한, 입을 이용한,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음식물을 먹어서 이빨에 뭐가 꼈다 그러면 무조건 뽑아내요 그거는막 뭐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러니까그 선택의 여지가 없왜 제가 죽을 때까지 이빨을 유지하고 싶은 강한 욕구가 있고 소망이 있으니까 제가 조금 관심을 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근데 문제는 제가 낮 동안에는 낮에는 점심때는 제가 이빨을 안 닦는다고 했지 않습니까 물에는 어, 그냥 안 닦아도 괜찮더라고그 어, 저녁에 또 소금으로 치석을 제거해 주니까 치석이 쌓이지도 않고 괜찮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어, 중요하 기도보다는 그냥 제가, 저는 가글을 굉장히 자주 사용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커피를 한잔 마시잖아요. 그럼 반드시 가글을 합니다. 심지어 뭐, 어, 우유를 한잔 마셔도 물로 헹기고 난 다음에 또 가글 또한번 해요. 그러니까 내 입속에 음식물이 들어가면 반드시 가글을 합니다 그냥 이거는 좀극단적인거예요 여러분 보고 이렇게 하라 뭐 이빨이 많이 안 망가졌는데 이 정도까지 할 필요는 없어요 어. 근데 저 같은 경우는 해야 될것 같더라고요 그 제가 이게 사실 이 동영상을 예전에 한번 올리고 싶은데 아 이거 조금 시간을 두고 내가 좀 테스트를 해보고 가글을 제가 하루에 진짜 최소한 15번에서 20번 정도 음식이 들어갈 때마다 제가 또 커피를 좋아해요. 별다른 어떤 취미 활동이 없어서 커피도 그냥 그 자판기에 파는 그 다방 커피라 그러고 밴딩 머신에서 파는 그 다방 커피 있잖아요. 설탕 다뿍 들어가고 프리마 다안 들어가고 그 제가 너무 좋아한다고 해서 그냥 잘마셔요 그러니까 그것도 막 하루에 7 잔, 8 잔씩 막 이렇게 마셔요 솔직히 안서좀 좋은 걸안 해요. 배울 거 하나도 없고. 그건 제가 다른 거뭐 술도 안 먹고, 뭐, 뭐, 이러니까, 약간 보상 심리로 그걸 먹고 있는 것 같아. 아, 또, 또 스트레스, 스트레스도 좀 해소가 되고, 힘도 좀 나고 하니까 먹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거 배우실 필요는 없고, 저는 커피 한 잔을 마셔도 꼭 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아, 했을 때와 안 했을 때 차이점이 있고, 그러니까 제가 15번, 20번까지 거의, 제가, 짧게 잡아도한 3년 정도를 그렇게 했는 것 같아요 저희 집사람이 한번 우려 섞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 당신 이빨에 문제 생기는 거 아냐 뭐 이렇게 몇 번을 얘기를 했어요 근데 아니 근데 문제는 나는 선택의 여지가 없는 거야 이빨이 이제 막 썩어 나가는데 이렇게 안 하면 내 이빨을 관리를 할수 없고 도대체 과거를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설명서에도 보면 뭐. 하루에 몇번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뭐든지 지나치면 좋지 않다라는 거는 좀 그런 게 있잖아요. 그죠? 어. 근데 저는 이제 선택의 여지가 없으니까 그냥 막한 거예요. 그니까 거의 한, 거의 한 짧게 한 3년 정도 됐다고 해요. 근데 그 과거를 많이 사용해서 나타나는 문제는 아직까지는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지금 올려드리는 거예요. 각을 많이 상해서 나타나는 문제는 없더라 네. 그러니까 음자 요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치과에 안 가게 됐어요 그왜 치과에 가는 이유는 보통 이제 치석 스케일링 하기 위해서 치석 제거 혹은 신경치료 하기 위해서 가기도 하고 이빨이 아파서 어. 혹은 충치 때문에 뽑거나 어떤 뭐 임플란트나 이런 거 위해서 가는데 뭐치성 문제가, 문제가 해결됐고 충치 문제가 해결됐고 뭐 신경 손상이 더 이상 없고 그래서 치과를 가지 않고 있습니다 그냥 아, 여러분들 보고 치과 가지 말라는게 아니고 그죠 아, 그러니까 제가 뭐 치과 안 가는 게 자랑이냐 이,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암만 생각해봐도 뭐이 상태로 치과에 가봤으뭘할수뭐 해야 될 이유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안 가니까, 안 가니까 시간이 벌어져서 좋고, 또 치과 가서 안 아파서 좋고. 그니 그러니까 보면 제가 굉장히 부지런해져야 되죠. 그죠? 어, 부지런해져야 되는데. 근데 뭐, 이제 이빨이 조금 걸으시면, 이제, 가글 사용법은 이제 한계치는 있어요. 그니까 아무리 에, 이빨이 좀 좋더라고 하더라도 저는 이 정도는 추천 하고 싶어요. 최소한 자기 전에, 자기 전에, 는 가글을 꼭 해야 된다. 뭐, 뭐, 이빨 사이에 음식물이 끼었든 안 끼었든, 가글은 꼭 해야 된다. 자기 전에 한 번은. 이제 최소한이에요. 그 왠가 하면, 이빨이 대부분 자는 동안 썩는데요. 그니까, 러 가글은, 그러니까 이거 보면 이제 99% 충치균 억제 효과에요 충치균을 죽이는 효과가 아니고, 그니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가글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부분이 있는데, 입, 안에 있는 균을 너무 많이 죽이는 거 아니냐, 이랬는데, 이거는 균을 죽이는 효과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활동을, 충치균의 활동을 못하게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 죽이는 게 아니라는 거, 오해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자는 동안에, 자기 전에 가 각을 해놓으면, 밤에 자는 동안 충치균이 활동을 못해요. 그러면 이빨이 안 섞는다라는 거예요. 자기 전에 입 각을 한번 안 한다라는 거는, 이거는 자기 이빨을 위해서 아무것도 안 한다는 거예 그냥 이빨만 닦으면 이빨이 평생 안 썩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이빨 여러분 열심히 닦아도요, 반드시 썩는 사람은 반드시 썩어요. 그, 이제, 잇몸, 그, 이빨과 이빨 사이 에 음식물이 끼어서 있을 때나, 그니까 러 막, 잇몸이 워낙 튼튼하신 분들은 그걸 이제 스스로 막 밀어내기도 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튼튼하지 않아요. 예. 네. 그, 하여튼, 자기 전에는 꼭가을한번 해야 됩니다 할수 있다면 두 번째는 아침에 일어나서 이빨 닦고는 또가을또한번 해야 돼 그러니까 아침 저녁으로 한 번씩만 해줘도 여러분들 이빨 수명이 최소한 10년 이상은 더 길어져요 제가 보기엔 그래요 네? 그러니까 저희 집에서는 이제 의무적으로 시킵니다 내가, 네가 하루 종일 안 해도 좋다 막 이빨을 닦든지안닦든지 자기 전에는 꼭가을해라 자기 전에 이빨 닦고 꼭가을해라 그러니까. 저 집사람도 그렇고, 애기도 그렇고, 애기도 그렇고, 이빨이 썩는다라는 얘기는 안 하더라고. 아직 그 사람, 두 사람은 이빨이 아주 뭐, 상하지는 않았으니까. 건강한 상태에서 각을 해주니까 그대로 유지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 전에 각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여러분들 이빨이 많이 상했다, 이렇게, 잇몸이 많이 상했다, 이러면 소금이 그만큼 또 잇몸을 마사지 해주는 효과도 있고, 치석을 제거해주는 효과도 있고, 소금이 오히려 그 충치균을 죽여버려요. 살균효과가 있다라는거예요 응? 어떻게 보면 <웃음> 억제한 효과와 살균효과도 있기 때문에 소금이 좋은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심한 이빨이 아주 상하신 분들은 아침저녁으로 제가 했던것대로 아침에 한번 저녁에 잠자기 전에 한번 꼭소금솔질을 하고 또 가글도 하고 그렇게 하시고 낮 동안에는 가글을 저만큼 많이 사용하실 필요는 없을수도 있어요 근데 필요에 따라 하세요. 아, 여러분들, 뭐든지요, 세상에는 한 가지를 얻으려면 한 가지는 좀 손해를 봐야 돼요. 그죠? 학생이 책상에 앉아서 열심히 공부를 하면 성적이 좋아져서 뭐 좋은 직장을 얻을 수 있을지는 몰라요. 근데 친구들과의 재미있는 놀이 시간은 포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요것도 없고 요것도 없고 이, 이게 안 돼요, 세상에는. 한 가지를 얻으려면 한 가지는 일정 부분 손해를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빨을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귀찮은 일을 감당을 해야 되는 거예요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음식물이 끼었으면 뽑아내야 되는 거예요 빼내야 되는데 귀찮은 거예요 중요한 일이 막 산더미처럼 쌓여 있고 이빨에 신경 쓸 수가 없는 그런 현대인의 생활 그죠? 참 뭐가 더 중요한 건지 이제 그거는 이제 스스로 결정해야 돼요 어? 내가 일을 조금 포기하더라도 내가 화장실 가서 이빨을 한번 정리하고 나온다 물론 일을 더 잘하면 뭐 돈이 더 생길 수도 있고 사람들한테 인정받을 수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나중에 내가 건강을 잃고 나면 누군가가 나를 어떻게 신경을 써줄 수가 없어요 건강이라는 건 자기가 컨트롤 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그래요 다른 지식과 함께 건강에 대한 관심을 가지면 가질수록 그 사람은 건강은 좋아진다. 좋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관심을 가진다는 건 시간을 건강을 위해서 내놓는다라는 거예요. 누워서 운동하고, 물병 들고, 그죠? 유산소 운동하고, 또 헬스장에 가서 운동하고, 집에서는 물병 들고, 뭐, 하여튼, 여러 가지 운동하는 것들이 있는데, 이제, 자기한테 맞는 운동을 해야지. 맞는 운동을 해야지. 잘못된 운동. 어. 제가, <웃음> 어. 잘못된 운동을 하면서 몸이 아프신 분들 되게 많아요. 자기한테 안 맞는 운동이 있어요. 그죠 좌우비대칭을 고려하지 않은 운동이 있어요. 어, 그 하여튼, 어. 자, 이빨 관리는 자, 이제 네 가지입니다. 그죠? 치실, 치간 칫솔, 가글, 소금. 자, 이렇게 네 가지를 이용해서 음. 치실, 칫실 질도 제가 처음에 적응하기가 되게 힘들었어요. 쉽지가 않더라고. 그냥 막, 하, 막 하니까 막, 손에도 막, 그러니까 화장실에서 해야 되는데요. 화장실이, 할수 없는 그런 상황도 있잖아요 뭐 음식 먹었는데 또 사람들 눈치도 있고 막 그러니까 근데 하여튼 자꾸 하다 보니까 익숙해지면서 뭐든지 사람은 하다 보면 익숙해져요 그 시간을 조금 참아야 돼 뭐든지 소금도 처음에 하면 다시는 안 하고 싶다 막 이런 느낌이 올 수도 있어요 제가 처음에 그런 느낌이 있었어요 근데 근데 현실을 받아들이니까 야 이거 안 하면 나는 끝났다 내이빨은 수명을 다 한다 이런 생각이니까 정신이 버쩍 뜨니까 그 다음부터는 그걸, 아, 이 정도 고통은 견뎌내야 내야 된다. 이게 사람은 마음이, 생각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사람의, 사람을 주장하는 거는 정신이에요, 정신. 정신이 죽어버리면 몸도 죽어요. 무기를해져 버리는 거예요. 꼼짝도 못해 버리는 거예 그죠? 정신이 건전하게 밝은 걸 생각하고, 보다 나은 미래를 생각하고 보다 나은 건강을 생각하고 내가 운동함으로써 분명히 건강해진다는 확신을 갖고 움직이는 사람과 아이고 내가 이거 언제까지 운동을 해야 돼 언제까지 소금으로 닦아야 해돼 남들은 그냥 달짝지근한 치약으로 이렇게 하는데 나는 왜 이래야 돼 이렇게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면 이제 지속성이 없죠 일관성이 없죠 그러니까 스스로 옳고 그런 거에 대한 판단이 흐려져 버리니까,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여러분의 마음을, 어, 아, 이게 분명히 유익이 있다라고 판단이 되시면, 좀 손해를 보시더라도 유익을 잡으셔야 돼요. 그죠? 예. 근데 유익이 있다라는 걸하면서도 그냥 무시한다는 건 아직, 그니까,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그럴 수 있는데, 그 아직은 그 본인이 갖고 있는 증상이 심각하지 않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심각하지 않으면 무시하는 경향이 자꾸 생겨요. 그런데 어. 사람은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온몸 구석구석에 문제 투성이로 변해가요. 쥐도 이상해지고 이빨도 이상해지고 뭐 손가락도 이상해지고 팔꿈치 어깨 등 허리 뭐 고관절 무릎 다 이상해지자, 그죠? 근데 그거 제가 보기엔 다 살릴 수 있는 거예요. 다 살릴 수 있는데 시간이 필요해. 또 확신이 필요하고, 지식이 필요하고, 또 계산된 행동을 해야 되고, 또 운동 도막 무리하다가 또 뒤집어지는 경우 있잖아요, 그죠? 계산된 가운데 운동을 해야 되고, 자기 몸에 맞춰서, 그죠? 하여튼 건강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살릴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또 그렇게 믿고 싶고 믿고 싶기도 하고 실질적으로 믿음이 있어야 저한테 그 믿음을 뭐 여러분한테 제가 전달해 주기는 좀 어렵고 하여튼 여러분들한테 이빨 관리 잘 하셔서 또 먹을 수 있어야 운동을 할수 있잖아요. 나중에 못먹으면요 운동을 못해요 에너지를 유동식을 먹어야 되고 그 씹어서 먹는 걸 못먹게 되는 거예요 그래 되면 이제 체력이 떨어지고 어, 그렇게 되니까 하여튼 어, 좋습니다 하여튼 이빨 이빨 관리 잘 해주시고 감사합니다 하여튼 그러니까 이렇게 뭐 이렇게 후원해주신 분들 계시는데 아, 너무 감사드리고 제가 후원해주신 분들의 동영상 아래쪽에 그렇게 올려드리, 어,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여튼 뭐 충치 예방법에 어, 대해서 설명드렸는데 어, 잘뭐좀 지혜롭게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뭐 고지법대로 따라하실 필요는 없고 예. 하여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